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튜버 놀던 청년입니다. 오늘은 32인치 삼성 모니터를 가지고 왔는데요. 일반 평면 모니터이긴 하지만 UHD 4K를 지원하는 모델로 구성품, 조립 방법, 스펙, 디자인을 살펴보고 어떤 분이 이용하면 괜찮을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웃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먼저 구성품입니다. 모니터 본체를 시작으로 모니터 암, 받침대, HDMI 케이블, DP 케이블, 파워 케이블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최근 출고되는 제품을 보면 단가를 줄이기 위해 DP 케이블을 구성품에서 빼는 경우를 종종 봤었는데 HDMI와 DP 케이블 모두 들어가 있어서 추가 비용을 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조립 방법도 매우 간단합니다 먼저 모니터 암을 후면에 연결하고 십자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단단히 고정해주면 됩니다 이후 받침대를 연결하면 되는데요 이 또한 십자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고정해주면 조립이 끝이 납니다 조립이 끝났다면 이제 케이블을 연결해야겠죠 여기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텐데요 HDMI 케이블 또는 DP 케이블 두 가지 중 하나만 연결하는 것으로 한쪽은 데스크탑 뒷면에 있는 외장 그래픽 단자에 연결하고 다른 한쪽은 모니터 뒷면에 연결하시면 됩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을 살펴볼게요 데스크탑 뒷면을 보면 가로와 세로 모니터를 연결할 수 있는 포트가 여러 개 보이는데요 세로로 되어있는 곳이 내장 그래픽카드 가로로 되어있는 곳이 외장 그래픽카드입니다 내장 그래픽에 연결해도 화면이 나오긴 하지만 제대로 된 성능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외장 그래픽카드가 장착되어 있다면 꼭 외장 그래픽에 연결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말아주세요 제대로 연결되었고 데스크탑과 모니터 전원을 켜면 바로 인식되어 화면이 나오는데요 간혹 화면이 나오지 않는다면 모니터 아랫부분에 있는 OSD 버튼 가운데를 누르고 왼쪽 입력 선택, 자신이 연결된 케이블 종류를 선택하면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사용하기 전틸티를 조절하여 눈높이를 맞춰서 사용하면 되는데요. 상하좌우로 조절되지 않지만 앞뒤 조절만으로 충분히 편안한 자세를 잡을 수 있고요. 모니터 암을 설치하기 편안하게 배사홀까지 준비되어 있으니 자신의 상황에 맞게끔 설치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세팅이 끝났으니 이제 화면을 볼까요? 32인치 화면과 3840x2160 UHD 4K 해상도가 화면을 더 넓게 보이게 해주는데요. 이는 한 화면에서 여러 개의 창을 띄워놓고 볼때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것으로 인터넷 검색, 문서 작업 등 작업 능률을 높이는 데 상당히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3면 슬림 베젤이 더해져 상당히 높은 몰입감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영화관에서 보는 정도는 아니겠지만 전체 화면으로 영화를 보면 만족스러운 몰입감을 선사해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HDR10이 탑재되어 장면 하나하나 실감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유튜브에서 4K 영상을 재생했을 때 바로 와 라는 말이 튀어나오더라고요. 어느 정도 몰입감을 주고 있는지 테스트 화면을 보고 올게요. 어떠셨나요? 삼성 S32A704 모델의 장점은 이뿐만이 아닌데요 눈 보호 모드, 게임 모드, 화면 분할 기능까지 웬만한 제품에 포함되어 있는 기능은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이 모델의 장점입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라면 주사율이 최대 60Hz까지 밖에 지원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슈팅 게임을 즐기지 않는 분들이라면 크게 개의치 않아도 될 부분으로 사무용, 개인 작업용으로 사용하기엔 충분히 만족스럽지 않을까 싶네요 디자인, 성능, 지원 기능 등 여러가지 상황을 비춰봤을 때 앞서 이야기한 대로 배틀그라운드 같은 슈팅 게임을 자주 플레이하는 분만 아니라면 어느 곳을 사용하더라도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모습을 보여줄 거라 생각합니다 참고로 오늘 소개한 삼성 32인치 모니터 S32A704 모델은 삼성 공식 파트너사인 동명 S&D에서 n 구매가 가능한데요 현재 네이버 쇼핑 검색 최저가로 구매할 수 있는 것은 기본이고요 3월 31일까지 구매시 연간 총 1,038만원 상당의 대성 마이맥, 스카이 에듀, 시온스쿨, IT 자격증 직무, 어학 등 800여개의 장의를 무료로 드릴 수 있는 수강 혜택도 마련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다른 것보다 동명 S&D에서 n 구매하는 것이 현명하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